안녕하세요. 예쁜 남자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구구 아이스크림 준비했어요. 누텔라 발라서 먹을게요. 아, 원래 우즈베에서는 제가 하루에 1kg? 1kg 정도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우즈베에서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뉴텔라 발라서 먹으니까 훨씬 나아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먹은거 2박스구을 먹었는데 어, 한 박스에 460g이래요. 그래서 한 박스에 1 0 0 0칼로리가 된대요. 지금 그러면 2 0 0 0칼로리 넘어서 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